굉장히 이분은 신중해요 자기 철학이 좀 분명하신 분 같아 어떤 언어나 단어 선택 어떤 행동에 대해 책임질 줄 알고 그런 분뭐 일보다는 지 전화수장입니다 저희가 사주를 하나 가져왔는데 <웃음> 하나 봐주세요 근데 왜 얘기하기도 전에 재밌어? 웃음이 나요 자꾸? 무겁지 않아 재밌으세요 그렇다 가벼운 사람은 아니야 장가 안 갔어? 그쵸? 그렇다고 노총각의 아저씨 같고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자기의 목표가 확실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아직 도달을 못해서 이런 결혼을 전제로 내가 꼭이 시점에 결혼해야 되겠다 이런 느안 들어오거든요 굳이 결혼을 해야 될까 싶어요 잠시 잠깐 만나는 이성들은 있겠지만 근데 사람 만나는데 굉장히 이분은 신중해요 자기가 일적으로 만난 사람과 진짜 내가 감정적으로 감정선으로 만난 사람은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애정을 주고 사랑을 줄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한 사람이어야 돼요 한 사람만 봐 그래서 쉽게 안만못 만나는게 아니라 안 만나요 어떤 영예 자기의 이름 어떤 사회적으로나 위치 그런 거 있어서 뭔가 크게 들쑥날쑥이 없어요 우리가 인지도나 이런 명예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인지도를 보면 자기가 아예 탑까지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까지 올라가자 그럼 자기가 낮춰 잔잔하게 길게 하지만 굵고 길게 가요 우리가 보통 굵고 짧게 아니면 길고 얇게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 분은 안 그래요 그리고 자기 철학이 좀 분명하신 분 같아 어떤 언어나 단어 선택 어떤 행동에 대해책임질도 알고 그런 분 굳이 단점을 사람들이 찾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 분은 자기가 그렇게 만들지 않고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좋아하는 호불호가 갈리, 분명히 갈리겠지. 근데 호가 더 많아. 성격은 어떠신 것 같아요? 사주 듣지, 그러니까 받지 않은 상태에서 되게 굉장히 유쾌하고 재밌다고 했잖아요. 계속 웃음이 났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보면 그래. 그러니까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 사람이라고 해요. 내가 계속 철학? 적인 사람이다 유쾌하고 즐거우면 사람이 좀 가볍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뭔가 내면이 단단해 흔들리지도 않고 여기저기 휩쓸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자기가 막 사람들을 자기 위주로 막 끌어 당기지도 않아 참 희한한 분이다 그럼 이분 올해는 어떠신가뭐 좋다 나쁘다로 두 가지로 정의를 한다면 좋다 뭐 하는 것마다 주목을 받아요 51고 8까지는 계속 쭉쭉쭉이야 그리고 그 뒤로 이 사람이 떨어지느냐가 아니라 잠깐 쉬어간다 이분 뭐 사주보고서 아까 성격도 얘기해주시고 그랬는데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배우 아니야? 노래는 아니고 사업은 아까 사업은 아니라고 얘기했고 그렇죠? 응. 근데 노래는 아니니까 연기자 영의자로좀 보여지긴 해요 이런 분들이 사업가 기질은 아니다 또 이렇게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가는 아니야 왜냐면 내가 사람을 끌고 가야 되잖아 사업가든 자기가 대표로 있으면서 사람들을 끌고 내가 막진두지를 해야 되는데 이러진 않아요 이분이 그래서 사업가는 아니, 아닌 걸로 좀 보여줘요 이분이 누구시냐면 은 배우 유혜진 씨아어짜지 이번에 영화가 공조2가 나와서 아, 가져왔어요 어떤 이제 기대는 있는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그러니까 주목은 받죠 주목은 받으나 그냥 공조만큼 했다 정도? <웃음> 너무 좀 사람들의 기대심리 많이 부풀려 있지 않아요? 뭐 일보다는 사실 유에진씨 하면 제일 궁금한 거는 이제 왜 결혼을 안, 안 하느냐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 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왜안 할까요? 안 해요 평생 안 해요? 그분? 나는... 응진짜 음. 어, 나는 안 한다고 봐 근데 그간에 왜, 왜 오픈해서 연애도 하셨었잖아요 이분 그러고 나서도 어떤 가정을 차린다거나 이런 건 그렇게 크게 의식을 안 하시는 것 같아 필요, 필요하다 생각하지도 않고 이분이 TV에서 되게 유쾌하잖아요 음. 성격도 그렇고. 실제로. 실제로도 비슷해요. 근데 철학, 아까 내가 철학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철학자 느낌. 뭔가 자기 가치관이 뚜렷한 사람. 무게감도 있죠. 응. 굵고 길게 가시는 분. 그럼 이분 언제까지? 어느 선 되면 자기가 좀안아죠 지금 나이가 54여도 나는 60. 누구까지? 간간이? 이분 어디 소속이에요? 아 자기가 대표인가? 회사를 뭐 하나 차리려고 하나? 너 아까 사업가기 싫으면 안 싫어? 아 근데 이게 사업을 하는 게 아니야 뭔가 인재 양, 양성이나 이런 집, 그런 집 자리를 마련하는 거지 자기가 그걸로 해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운영을 잘할수 있을까요? 그냥 만들어놓고 맡기는 거지 회사 설립, 설립만 해놓고 그런 이제 장을 마련해 주는 거죠 유명한 운동선수들도 은퇴하면 자기 이름 걸고 뭔가 이제 이런 게 후배 양성한다고 해서 만들잖아요 학교 같은 거 음, 그런 식으로 음. 어떤 기회를 주는 거지 그걸 위해서 돈을 벌 목적은 뭐그 주변 사람들이 돈을 벌겠지 그 사람이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은 아닙니까 유진씨 그럼 해보 조심해야 될 거나 뭐 그런 건 있을까요? 조심해야 될 거요? 근데 이게 건강관리를 엄청 하시잖아요 우리 TV에서 많이 보면 아, 네. 엄청 네. 하시잖아 네. 근데 이게 자기가 안 좋은 것들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자기 몸이 건강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건강하지만 눈으로 보여지긴 건강하지만 이게 속병이 있어요 속병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진전되지 않기 위해서 뭐 조, 좋아지진 않는다 하더라도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건, 운동하는 거예요 굉장히 노력해서 건강해지는 거야 노력으로 그거 유지해 가는 거죠 예진 씨한테 뭐한 마디 해주시겠어요? 예진 씨요? 네 올해 흥아질 거예요 앞으로도 더 자주 활동 부탁드리고요 근데 건강은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위랑 장장 장 쪽이 안 좋아 음. 본인도 알고 계실 거야 음.